한때 봐 뭐를 이촌 한때 봐아 그게 스푼 중복 달린 거와 이거 얼어나 아 나도 때 되지 않았어 아 이거 엄마 나 좋은 건데 이게 그알겠고솔안아 다운 받고 아, 에な 에이 스패스 с 시 w а o o т h 힘들살 힘들어 나 태울 겁니나매우하 나갔다 д 나 m a ñ a n о т о л